가라, 포켓몬, 아, 아, 가라, 반이 걸린 아, 진짜 포켓몬인 줄 알았네. 이거, 일트에 울퍼백 되겠지? ra ra ra ra 아, 뭐야! 개빡세! 개빡센데 개, 개, 개 이거! 이거! 한과가 방금? 그이 그래 안 이거! 같긴 한데 어된거 이거! 한데. 어, 된다? 된거 같은데? 야, 333 실화냐, 콤보, 그 와중에. 오, 바로 됐네? 야, 일주일 만에 바로 확인했네. 어. 야, 근데 콤보, 콤보 333싫어야 아, 왼손 아파. 아, 여기 손목은 또왜 이렇게 아프냐.